스파르타쪽에서 먼저 이동하시면 저희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 님스페 이동이요 들어가면 레이저 필거야? 누구? 팀누구누구 레이저에요. 음, 레이저는 네. 하나, 아직은 어, 필요없을 것 같아요. 홀로 어, 어, 이동해요. 저희는 앞쪽 저요? 스파르탄 팀을 이동하면 뒤따라서 이동하겠습니다. 사장님, 아예 이 이렇게 뭐어 있어요? 어 대충 그룹 순서 정해드릴게요. a h n 이첫 번째, 2번 저, 3번 안티님, 4번 파이브님, 5번 루카스님, 6번 네스트님. 아, 네. 이동하겠습니다. 아님? 네, 네 이쪽으로 쭉 갑시다. 저 뒤따라갈게요. 방향 네네. <웃음> 그러면 또 지금부터 육성은 어, 한 단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내용 있으신 분들은 무전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쪽으로 갈게요 서쪽으로 만약에 아까 순서에서 어 지휘 인수 지휘 만약 앞쪽 지휘자가 다운되면은 지휘 순서 그대로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선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응. 굳이 나이트 비전 뭐안 껴도 괜찮네요. 돌릴 때마다 까만색은 더 만들어요. 화면 때마다 화면이 까매지는 것처럼 그래요? 네. <웃음> 오래 찍어 지 이전할게요, 금방에너무 까까질 를 지금 영성되 있는데, 이쯤에서. 이쪽에, 이쪽에서... 왼편으로 돌아가는데 네, 좀 왼편으로 갈게요 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심한데, 편한데요. 경사가 편한데요. <웃음> 전혀 다른데요, 생각한 거랑 올라갔다 갔는데 계획 니까 일단 저희 정상 찍을게요 일단 산 정상 갑시다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어... 차피 뭐 어차피, 어차피 넘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 이거 못오넣고 클립 프을 찍는건데 어... 찍는 어 <웃음> 계획했던 어, 지형보다 매우 험해서 일단 계획 수정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프고, 30미터 이내에서 오. 어, 어, 기아 너무 힘들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네 어, 어, 어, 어, 어, 어, 네 뭐라고 왔어요? 작전 진입시 ECM 끄고 들어간다. 아그 IR 스트로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 아까 적외선 스트로브 아 적외선 슈리탄이었던 거 그걸로 달아달라고 하던데. 어, 환경부도 있네뭐 그거 있으시면 그거 켜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어. 그냥 IR 켜주셔도 됩니다. 워워워워워 <웃음> 잠깐만 왼쪽으로 갈게 왼쪽으로 왼쪽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오! 띠용띠용네올라갔다 아, 칩시다 여튼, 네, 아 힘들다 예 네. <웃음> 어. 저희, 저희 부, 불빛 보이는 어, 서쪽에 불빛 보이는 해당 건물이 저희가 이동해야 할 위치이니 다들 숙제하시기 바란다 헬기, 헬기 한대 있고 트럭이랑 장갑차량 하나씩 있네요. 예, 저 부터인데 IS2 볼수 뭐 있을까요? 어 여기서 네스트님 해당 네스트님 배트롤. 아 잠깐만 앞에 페트롤 하나 부지기 부지기 네. 헷갈리는데 루카스님 에이티죠 AT. 페트롤 하나 시끌했습니다. 그 목표지점 왼쪽 앞에 투목선에 두명 투명. 투명? 시끌 여기서, 네스트님, AH님, 루카스님, 이렇게 블루로 바꿔주시고, 파이브님, 안티님, 레드로 바꿔주세요, 색깔. 지금부터 블루팀은 서포트팀입니다. 어머팀입니다, 어머팀. 어머팀은 어, 서쪽 진행방향으로 해서 좌측으로 이두, 약간 언덕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어, 저희 레드팀 어모 할거고 레드는 우측으로 숲을 따라서 쭉 진행할겁니다 기행방향대에적페트롤 진행 다수 있습니다 최소 다섯 이상입니다 아 확인했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어, 블루 블루는 먼저 좌측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자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무정간 거리가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서는 어, 레우팀이랑 맞춰서 좀 거리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레드는 우측으로 이동 아, 참. On d i r a 블루 팀 조장은 아님이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신감도 둘둘. 블루. 블루 측 조장은 아님이 맡아주세요. 수신량 왠지? 조신감도 하나하나. 어이씨. 길 못지나와요 길붙지나와요 레드 장 레드 등장 수병이라고 알리고 어, 헬기도 목표에 포함되는지 이번 네. 하실래 어, 만약 헬기 어 아군측 발각됐을시에 이륙준비한다면 어, AT 사용허가 한다고 알려요? 지금 저희 앞쪽에 페트롤 있습니다 어확 레이저 켤까요? 네. 어확 어, 현 시간부터 야간투시경 이용해서 IR로 위치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송신바람 양호 이동합시다 네 확인 스파르탄 등장 뭐랑 스파타등장 당소 파파로 완리고 현재 파파츠 위치 찰리지점 돌입했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 완리. 확인했고 스파. 자, 대장. 장 뭐라? 에코죠 사방에 사방에 이후로 전문 내용 끊겼다고 완리. 파탄츠 FOB 쪽 경계 중. 수인력, 파파츠 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죄송님, 바라 이동. 현재 이쪽 수비 많아서 수신 상태 좋지 않습니다. 블루 등장 b 랑편의시에서 <목소리> 잠시 사주경계 l <목소리> u e b 블루 등 b l 랑 블루 블루 등 b l 랑 이제 무전 감도 하나하나 블루 등장 봐라. 블루 측은 해당 무전 들리 면은 분단 어, 위로 계속 보고 봐라. 계속 서쪽 으로, 진 행하 겠 습니다. 하겠습니다겠습니다 네. 네. 네. 등장마라 블루측 당소 교신 들리면은 레이저 깜빡깜빡거리기바람 현재 귀소측에서 보내는 전문 내용은 들리지 않는다고 알림루 레드장 당소 블루장이라고 알리고 교신 양호한지 레드 수신량호 아, 추가적으로 블루는 레드보다 좀더 앞쪽으로 이동해서 먼저 이동해서 정찰바람 지금 저 페트롤 혹시 블루 측에서 패트롤총몇 명인지 확인되는지? 현재 블루 측에 가까운 쪽이 세명 있고 레드 측에 가까운 쪽이 세명 있다고 알려. 세 명이라고 알려. 무슨 영화인지? 레드 씨, 뭐? 저희 각자 앞에 있는 순서대로 하나, 둘, 셋 저거 맡아서 사격할게요. 안티님이 첫 번째, 한번. 제가 중간, 파이브님이 세 번째. 레일치기 패트롤세명 제압하겠다 왈님. 조셔 돼요 지금. 이슬부로 들어와요. 네. 삼, 둘, 하나, 시작. 하나 비스. 왜안 죽는 주... 거 네, 같아요? 죽었 주었, 죽었어요 죽었. 주었. 예. 네, 감사합니다. 블루측도 그 블루측과 가까운 세 명. 어, 각보고 사살하기보라 이동합시다 저 도척팀 도착 완료 나무 하나 껴서 숨을게요 방소 블루장이라고 알리고 레드장 수신 양 레드 수 현재 레드 앞쪽으로 50m 앞 반경 안으로 적군 페트롤 지나가므로 잠시 무선 침묵 혹시 블루측에서 레드측이 조준하고 있는 패트롤 확인 가능한지? 여기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관리. 접근 조절자. 계속 같은 패트롤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그렇다고 관리. 환조가 계속 중첩돼서 이동하는 거라고 관리. 현재 위치에서 사격하는지. 현재 위치에서 레드보다는 블루 쪽이 확실하기 때문에 블루 쪽에서 각 나오면은 처리하고 보고 걸어. 네. 레드는 우측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어. 팩스님, 팩스님 네. 탄창 죽여만 주시면 안돼 탄환이안될거예요 아마 5.5.5 아니에요? 그 에드온이 달라서 탄이 달라요 그저 네. 진영을 뭐, 우측을 진영을 알아서 해 볼게요 고 블루장... 아니 블루장이라고 알고 레드장이 세트를 처리했었습니다. 3시간부터 레드는 건물 진입할 거고 블루 측은 최대한 자리 잡아서 어호할수 있는 각도 잡기 바람. 그래 그 현지 적군 건물에서 대다수 이동 중. 확인했고요. 현시간부터 현 진입을 하되 공격받기 전까지는 사격중지. 레드 계속 진입. 레드는 육성 최소로 최소로. 지프 조준 하고 있다. 레드는 각자 포지션 위치 잡아서 언패 언패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 초소건물 하나에 입구쪽 초소건물 하나 하나 오케이 상황 어. 안테님이 쪽으로 와서 이거 노트북 해킹 좀해 주세요. 스파르탄 스파르탄 등장 바람 당소 파파. 스 당소 파파라고 알리고 현재 파파츠 어 인텔 현재 해킹 중이며 해킹 곧 완료되는 대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파파랑 a 리고 파파츠 해킹 완료됐다 완료. a p a Papa, Papa, Papa, p a p 시 p 부터리그룹 p a 습니다 블루는 레드 쪽으로 리그룹 해주세요. p 냥 디지스파파 현재 통신타워 전면 완료하시며 아... 크게 라고 알고 다 도착, 도착... 아... 어, 어디 보자 안티님 옆에 타워에다가 폭탄 설치해 오세요. 알게 블루, 블루팀, 블루팀은 전방에 있는... 막사 클리어 해 주세요. 예, 네, 갑시다. 해지 이거 하나 될까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제거 가져온 것도 할게요. 어, 더 있어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하나만 그 하나만. 하나, 하나, 어, 하나만 더 설치해. 아, 이거. 자,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저 차량 쪽에도 하나 설치해 주 어디 쪽 말씀이세요? 앞에 레이더 차량 같은 거요. 예. 레드장, 탕수, 블루장이라고 알리고 지정해준 건물, 확보했다고 알리고 진영 네. 어, 각자 북동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BMP도 있네. <웃음> 저쪽뭐저 도와줘요. 저기. <웃음> <웃음> 아, 네, 네. 잠시만요. 아, 리까 스파르탄 파파. 등장 바람 당소 파파. 스파르그 FOB 지금 해킹 중. 교전 중다 수진 영어고 파파 측도 현재 라디오 타워 폭탄 설치 완료했으며 현재 스파르탄 측에 BMP BMP 확인되는데 파파 측에서 처리 가능한지? 처리, 가능, 가능한지? 아, 가능한지? 제 송신하겠습니다. 파파 측에서 처리해도 되겠는지? 아, 스타 알림. 뭐, 폭파했네. <웃음> 아, 까비. 저 맞출 수 있어요, 여기서? 어, 맞출 수 있어요. 한, 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저희가 갈 필요는 없지 않나 네 저희가 갈 필요는 없고 레배킹 완료 필요하면 필요은 그때 하죠 저희 왔던 길로 해서 퇴출할게요 열가기 퇴출합시다 뭐야 하나가 더 생겼어 합니 t 1 0 0 t 1 0 0안돼수있요 아, 차가 네. 없잖아요. 지금. 아, 네. 어, 아, 아 맞네. 지네 아, 지금. 아유 다못 타니까 그냥 갑시다. 아다탈수 아, 있구나. 수, 그냥 수, 그냥 그냥, 그냥 갈게요. 네. 그냥. 작업장. 도보로 그런데. 어쩌겠어요. 주고 차어사야지 저쪽은 시끄러워주고 힘들겠다 다시 심히 폭파 진행 하세요? 네, 폭파 폭파 폭파 폭파 폭파 누군 쳐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폭파. 폭파, 폭파. 충격파 같은 게 있구나. 뭔가 떨어지는데? <웃음> 자동차 아니에요? 자동차? <웃음> 계속 진행할게요 뭔가 임팩트가 없네 야, 생각보다 그... 그냥 아까 그거 같은데? <웃음> 어 저기 뭐야 여기까지 요까... 달랐어 캠핑멘터 여기까지 달랐어 <웃음> 아, 이게. 이거, 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리고거 이거, 이거, 이거 투태할 때까지 파파치계에서 언덕에서 어무하겠다 원린. 아 확인. 그그숲 숲을 쪽에 있는 거는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씨도 시차가 있습니다. FOB 좌측과 우측에 아군 있습니다 한 팀씩. 자 우방 보겠습니다 수세. 다이진분 요즘 그또 아군이에요 저거. 이기 깜빡이네. 네네 네. 방금 아군 송거 아예 지금들. 예. 아유 착각한 사람들. 한쪽 좀 남핀 남아졌어 시간이네자핫탄 났어요 핫탄 났어요 핫탄 났어요 조금만 더 위로. 조금만 더 위로요 에 위로 위로 에이, 좋아요 한조만가져가세요 예. 케스하아 상탄 상탄 에이? 상탄이에요 핫탄 조금만 더 위로 왼쪽으로 오케이 샷샷샷 야 접근 확인 도로기를 오른쪽이라는데? 오른쪽에 접근했있 말이지. 는데 오른쪽? 야 이렇게 이렇게 예간탄 보면 또 처음이네 <웃음> 사이언이 강이 없으니깐, 늙은 물어허허저 어. <목소리도> 되게 흰집된 거 아니야? 아니 왜 아직 어, 목적 4km 더 가야 돼요 저 이... 아 설마 저거를 음. 뛰어가라 하겠어요 <웃음> <웃음> 저는 일단 LZ까지 <웃음> 다 <목소리도> 모여서 헬기 타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고 음, 아, 하긴 해도 금방 할것 같은데 인터넷팅이 좀 문제일 것 같아 아, 확실히 여기 고지가 높긴 높네요 헬기가 이제... 저기 아래에 있네, 저희보다 <웃음> <웃음> 아, 여기서 격추시켰죠, 그바깥데 저희, 음...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예. 동쪽으로 이동할게요 그, 처음에, 저거는 어떻게 그런 포인트예요? 저, 저기, 저를 넘어? 요 저거 없긴 하네요 저거, AGT 와도 한 5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전리 뚫고도 공격형이니까. 왔다가 킥이 고스그리고오 침입도, 고 오겠죠. 어, 현재, 그, 지들 그, 그, 포기된 동쪽 끝에, 한 위치에서 최대 5km 정도 걸리는 거리에, 어, T100 전차 위치 확인했고 어, 처음에 저희 지입했던 위치로 이동해서, 어, 할기 타고 재, 제 재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파측 수신 양호했음 아, 바파측도 LZ1 지점 초기 지점까지 이동하겠다고 하죠 이게 확실히 이 밀자라 그런지 프레임이 60이라... 그럴까요 프레임 너무 쾌적한 것 같아요 아 이제 동는가 서하라니만 서 좋겠다 그러니까요 질리긴 한데 그래도 프레임만 생각하면 프레임이 맵, 맵도 크고. 맵도 음, 크고 싸울 때도 의미가 많아요.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거 같지. 그래도 퀄리티 포기하고 프레임이 차라리. 어, <웃음> <웃음> 아, 저 근데 무서 무서운데. 정상으로 갑시다. <웃음> 정상으로 갑시다. 찾았어요. 정상으로 뛸게요. <웃음> 그러면 어차피 헬기가 오는 거면 은태워다줘도될거은데 근데 굳이 치료를 못없게 그냥 이트보들 수상에 들어와서 두번완복하는게더빠를것같은데면 치료를 는 보게 되치를못 보게 되면, 치료를 못보하 되면, 치료를 못 보게 되면, 나료를게게임끝나되 어. 그러니까 아휴.. 죽는다. 그냥 근처에 LG 잡으면 안될까요? 어 스탭뇸 있었으면 오늘 진짜 죽을 뻔했겠네 그러게요. 그 뭐야, 지형 조금도 응? 펴놓으면 진짜.. 꿈도 못 꿨을텐데 여기 오는 거. 어, 지금 다른 팀이.. 폴딴님 뭐죠? 그스피가 스파르탄이요 네, 스파르탄이 l g 원에서 픽업을 받고 저희가 여기서 LG를 플스 그니까 러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거를 가능하면은 아니, 네. 그러고 싶은데 네. 아니면 리트보드 안티님? 예. 네? 그 안티님 채널이 항공팀이죠? 예, 네. 항공팀 맞아요 ADT 포함이에요 거기에? 에, 에디터. 지금 현재, AFT에서 ADT로 바꾼다고. 해요. 저희, 저희, 여기, 고지 정상에다가 LZ 하나 해서, 여기 태우러 오는 게, 쓰읍, 나을 것 같은데요. 얘기하겠습니 네. 여기가 477 고지 거든요. 여기 477고지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저쪽 a t 콜사인이 데스로 맞죠? 제가 오랜만이라서 까먹네요 어..아마도요? 확인 내려가야될 것 같네요 신고 해안는잘 파는데 네 스파타는 르 지금 원래 왔던 해변으로 해서 탑승을 하실겁니다 안티님은 결과 보고해주세요 <웃음> 음? 채널이 바뀌네요 이게 그래서 좀 게임꾼 쉽게 하려면은 저희들이 리즈보드 수성형이나 레이저 지시하고 선생님, 확인하시나요? 네? 안들렸어요 무전이 어, 안들렸어요? 네네 들려요 얘기 들었는데 이상하다 그또 <웃음> 얘기해야 되네 그 스파르타 측에 먼저 하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따로 네, 스파르 먼저 피업하고 네. 이제 저희 다음 지역 4 7 7구이죠 여기, 여기 온대요? 네, 온대요. 레스레이 쪽에서 저쪽에 해벽가라 핵기 오는 지절이라 또 돌아가기 서 그래서.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에 계속 그주 무전기가 바뀌네요, 그게 아, 나 스파르탄이고 네. 현재 그묵에 도착했고 현재, 어디? 현재 파파측은위치가 뭐, 어디지? 아, 현재 파파측은 맵상 파파200 477고지로올리고 현재 ADT측으로 통해서 어, 스파르탄측 픽업하고 다음 어파측 픽업하러 온다고 어, 협의됐다고 알린 아... 디스 스파파고요? 아, 수신양호아477 고지 맞죠? 뭐. 현재 스마트... 보 어, 뭐야? <목소리> 상황보고 아 실수요. 수정부에 지쳐 바다로 눈뽀 안테니 무전 끝나셨나요? 아니 진행중? 아 나갔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거 이게 무전기가 네 스위칭이 아니라 1, 2, 3번 네. 선택제라서 쉬, 쉬프트 캡스락이 1번, 컨트롤 캡스락이 2번이에요. 그래서 무전기 에이스에서 무전기 가 보시면은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네 3, 4, 3, 4, 3이 1번이면은 쉬프트 캡스락이 1번이고 그런 식으로 1, 2, 3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확인해봐요, 이해되셨나? 벨기 접근 중. 저 같은 그래서, 경우는 그래서, 쉬프트 캡스락을 1번, 넘버패드 1번으로 해놓고, 컨트롤 캡스락을 2번으로 해놓고 해서, 1, 2, 3, 1, 2, 3, 테포라떼처럼 이렇게 바꿔서 하거든요. 서두르고 싶다가, 나중에 해야겠네요. 지금. 네네. 컨트롤 캡스락으로, 이렇게, 무도전으로 하고 있는데, 힘들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고도 높아서, 헬기가. <웃음> 제 캡틴 아메리카 분이 보여요 혹시 보니까 좀 퍼져 있을게요 오오 되게 오오오 되게 이럴, 이럴, 이럴까봐 제가 퍼져 있으려 한 거예요 어, 일단 퍼져 계세요 괜히 터져가지고 피 보지 마시고요 아파파 파파 빠나거 신나맨렌나클랜디 같은 거렌디신나아나클렌디신나클나클렌디 신나클렌디 나클렌디 신나클렌디 신나클렌나클렌디 신나클렌디 신나클렌디 신나클렌디 신 남서쪽 아래쪽으로 돼 있는 지점으로 해서 평지 이용 가능한지오 이거도 이거 이거도. 이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아, 보도딱 좋다, 말리 그래. 지금. 탑승 탑승 탑승. 입트로 내려. 탑승. 아, 씨. 이다 탑승 탑승. 이게 <탑승. 웃음> 제가 마지막 같 같아요. 버스 셉 아, 전원, 어, 네, 어, 전원 탑승 완료. 탑승 완료. 배 완료. 아까 충격 때문에 피는데요 아, 맨 땅에 표기된 루트, 루트 확인되면. 오케파저따라 저도 이 출발. 오케이, 나여 아, 저번 회의에서 아. 그냥 노동 실력에 감사라고. 전지의 교전소칙 변경돼서 저용되는지 어, 그럼 랜딩 존을 다시 변경해야 하나 어, 일단 가서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삼각탄 알겠습니다 용한 골라 에이이이이이이이저 공비행하면... 안 어, 스파르탄이고 현재 지금 확인했는데 엘제트에서 어, 그 매지자마자 착소지지까지탱거 원, 탱거1 지역까지 그다지 거리가 멀지 않으므로 어, 바로 신속히 진입해서 탱거원 처리하고 신속히 엘제트1 확보해서 어, 바로 헬기 불러서. 천천 타라는 게좋고거 같은 알림. 요, 무브 인사이드 바빠 죽인다 어, 그거 건들지 말고, 그거 건들면 헬기 터져요. 타 어, 뭐, 기심이날 죽일 거예요. 어, 스파타 어마어마. 그럴려면 시력이 확떠고 좋겠다. 아, 날씨는 다 준비. 다 준비. 야, yeah. 다 준비 완료. 저희 파파측은 어, 내리자마자 탱고 원지역까지 어, 스파르탄 측과 함께 이동할 예정입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서 보니까 실검이 검사 집중해 보이는 모습. 네, 나이. 자자자 어. 어. 아빠 측은 우측으로 해서 이동하겠습니다 각자 몸상태 체크하시고 문제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언제 번호 아. 안티 현재 왼쪽 다리 부상 에이씨 오른쪽 다리 부상 치료 됐어요 나. 아네 저도 다 당소 파파로 알료 현재 북쪽에서 적 궤도 차량 소리 들린다고 알림 그래서 저희는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아, 아니, 아니. 포지션은 아까와 같습니다 프라인프라인 아, 가고 싶다 이 뭐, 뭐 일단 저, 저희 대기 여기서 잠시 대기 후방에 아직 못 따라오고 계셔가지고 저 있죠? 일단은 에이티님. 앞쪽에서 먼저 갈 때까지 기다릴게. 엑시피님, 잠시. 모든 통 모든 통신 통사에게 어한 시간. 어 아, 느낌이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이게 소리아 씨. 에치님 선두로 웨지로 이동했는데 북동쪽으로 아, 이동했습니다. 그, 데스 트레인이, 데스 트레인이. 어. 갑시다, 갑시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어, 미친. 아, 미친. 아니 지금 멈춘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아니면. 일단, 어, 뭐, 들어오셨네. 어, 갑시다. 의사 발사, 의사 발사. 어, 정신 차렸다. 어. 일어서서 갑시다. 일어서서 웨지로. 청구 내리고 이동할게요. 어. 웨지입니다, 웨지. 한 10시 방향으로 갑시다 라인으로 전개 라인으로 전개 상공에 하인드, 상공에 하인드. 전부 나무 풀숲으로 풀숲으로 이동. 아, 현으로 받을 없다 말이에요. 현재 어, 레인어당했다 음, 현재 안 알려드릴게요. 스레조사 현재 어하이 다운으로 지원 가기는 전부 풀숲 끼고 북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북쪽 해안가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다 어? 확인, 확인. 전방으로 연막 전개, 연막 전개. 벤트 여기 벤트. 아마 그러니까 계속 파는 계속 이동합니다. 파는 계속 이동합니다. 북쪽으로 이동. 기 하... c 조금 완료. 벽으로 스택 할까요? 하... 진행 진행합니다. 진행 아... 아, 교체하지 말자. 코너 확인. 오케 목종을 발견. 신남한명 두명. 어? 앉아요, 앉아. 아, 패치기 다운. 어머, 어머어머리가 오직 그냥 바로 바로 해버려요 바로 바로 바로 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리밋 리밋 리밋 리밋 포물 담을 물이쪽부터파이님 계속 후방 엉망 주세요. 주세요. 네, 제가 리밋할요리밋할거요 어우 씨. 건부에 <목동> 들어갑니다. 다시 백하게 어, 백. 침, 어, 백. 어, 그 저. 나. 아 저기 저기 있어 전방적 전방적. 현재 적군과 아군의, 어, 시, 피아 식별이 잘안 되고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해서 써주세요. 안으로 끌고 갈게요, 예. 어, 꽤 나, 꽤 나. 네. 네, 여기서, 어. 여기서 잠시 정리할게요. 발군님 아, 많이 나왔어요. 아, 네, 다... 네. 자가치로 하세요. 안태님 이쪽 지원 필요합니다 아니, 저쪽 맞습니다. 저쪽에서 네, 방이 네. 250도에 적군 다수 있어요 네, 계속 잡고 있어요 차량 쪽에도 있어요 차량 쪽에 우측에 현재 작전 확인했고 저, 다수 부상자 발생하면은 일단 빠져서 치료부터 진행할 것 수신양원. 소기 타척하는 지 허가허가 현시간보세요기타 오른쪽 클리어 네. 리어있분리 있어요 차량쪽에 계속 사격났거든요 아, 북서쪽 백이패스 이제 궤도 차량 소리납니다 북쪽에서 에이티스 하러 계신가요 지금? 네 대기중 아까 저희 진입했던 창고 쪽에 있어요 지금 아 전통사 전통사 서쪽 서쪽 언덕 쪽에 지금 차량 모인 것 같아요 전통사에게 아 현재 대신에 대신으로 그치 로카타 님, 저 위쪽, 위쪽, 위쪽, 위쪽, 위쪽, 이쪽이쪽 위쪽, 위쪽, 위쪽, 위쪽, 위서 위쪽, 위쪽, 위쪽, 위쪽, 쪽쪽 위쪽, 위쪽, a 쪽 위쪽, 위쪽, 위쪽, 위쪽, 위쪽, 지 바로 사격 사위 레드 측은 빨간색 지붕 건물로 이동합니다. 사격 주의. 저희 앞에 있는 건물로 이동할게요. 네, 맞습니다. 아 바로 이동할게요. 사람 바로 진행할게요. 2 네, 네, 바로 진행. 이층 이층 확인하세요. 예, 네, 방 지금 체크 네. 마지막 방. 예, 확인요 예, 이층 이층 올라갈게요. 예, 확인. 1층 입구 쪽 보고 있을게요. 각자 퍼져서 하나 잡아서. 바깥쪽이 접혀서. 네. 북쪽에도 저기 있어요. 언덕이 접혀 있어요. 언덕이 접혀. 확인. 언덕 다운. 블루 팀상황보호 아, 현재, 어, 탱크 C 이후로 진입 전위 있다고 알 탱크 오 있다고 알 확인. 현재 북동쪽에 적 다수. 아, 현재 부치 완료하고 아그 레드 팀 쪽으로 한번 이동 BNP, BNP, BNP. 아, AT 지원 AT AT 필요, AT 지원 필요. 에이티 알고 현재 10 완료했고 f you're not sure i 어 you're not sure if 파 o u r e 파 o t sure if you're not s u 0 e if you're not 고 현재 신속 기 y o 라 r e not 신속 r 탈 if you're not sure 이 f y o 상태 보고, 상태 보고. 탱크 폭파됐다고 알림. 확인했고, 레일 측은 남쪽, 어, 블루 측으로 이동할 테니, 업무봐라 어, 연막 전비할게요 네. 현재, 어, FOB 메인 길가 미병소 어. 쪽으로 해서, 현재 BNP 한대 있으니, 업무봐라준비대어요가시 어, 어, 돼요. 이동, 이동, 이동. 저희 l z 1까지 빠르게 퇴출합니다퇴출퇴출 퇴출. 예, 빠르게 빠르게 출이안 돼. 님그이 예. 블루팀 현재 네. 어 블루팀이라고 관리 몇명이에요두 분이에요? 일단 에이티 일단은 그앞에요 어, 일단 네. 루카스님 끌고 일단 뛸게요. 저희 빠르게 퇴출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 네, 퇴출해야 돼요. 아빠야, 야, 야. 어, 에이... 그럼 한다아요님 선두로 해서 다이아포메이션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위치에서 대기하겠습니다. 퇴출, 퇴출 이동. 아파파트 혹시 그기폭이나 사상자 없는지 아, 이제 기포로 인한 어, 발목 부상자가 생기긴 했지만 현재 퇴출 중이어서 상관없다 갈래요? 예, 지금 속도 총구 들고 다이아 포메이션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00m 남았어요. 100m. 알겠습니다. 우측으로 갈게요. 우측으로. 아니면 우측으로 해서 이동할게요. 전방 나무로 해서 거기서 치료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방한 명이 으로시스템 여기서 발목 치료하겠습니다. <목소리> 나머지 분들은 사주 경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워요! 들어 저, 저, 저, 저...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절대 왜안어 절대 어 아, 상황이 너무 좋지 않게요 아, 오케이, 아, 거 아, 스레인트트 아, 이분, 이분, 중자 원래, 남자는 지옥 이나에 데스레인. 아, 난데, 아, 난데, 다음 달로님 <웃음> 예? 저희 뭐 헬기 요청 된건가요 네, 예, 요청해주세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혈액 아, 우리 헬기 두번 헬기 두번 헬기 두번 헬기 두번 헬기 좀번 헬기 아번 헬기 두번 어우 아늑하다. 레이 팀 지금 상태 괜찮죠? 레이 팀어 북쪽으로 해서 잠깐 정찰 갔다 오겠습니다. 나무 쪽에서 사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방 나무 쪽으로 해서 착탄 착탄 전방 나무 쪽으로 해서 착탄할게요 레드 후퇴하겠습니다. 그것만 치료하시고 빠질게요. 네. 네 스님 그쪽 치료 다 되셨나요? 벌써 어요 네, 버스 요 바로 헬기 탑승할게요, 나머지. 아시 각자 퍼져서 퍼져서 다시 정렬하세요 정렬 네스님 의무지원 필요합니다 의무지원 아 어, 이거 뭐냐 스파타이고 현재 아군 치누크 화개딸 네스님 네, 네. 이쪽입니다 이쪽 네, 여기 89님 네. 지금 부상이에요네 여기 A2라고 알리고 현재 기관총 하나 거의 다 떨어졌다고 알림 지금 영어였고 현 시간부터 정밀사격 정밀사격 아, 타자 토진 타자 토진 타자, 타자 끝 그! 네. 네? 네? 적군 밀리자! 밀리터를 한야되어 밀리터를 공항 밀리터를 공항 거기 적군 항공에 적군 가네 뭐야 그저 적군 공항 있죠 네, 네 지금 접근 항공이 가능하니까 그쪽 갑시다. 아 노획 노획 가자고요? 네 노획할 수밖에 없어요. 아, 수밖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네. 새로운 새로운 명령 하달합니다. 현 시간부터 네. 어, 지도상의 에너미 네. 밀리터리 네. 에어포트 네. 에어포트 공항으로 이동 해서 적군 항공기 노획할 예정입니다. 알니다 네. 각자 개인 치료 하시고. 어, 완료되는대로 보고해주세요 응급치료는 완료했습니다 접속하기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 허가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주력화기, 탄약이 다 소진돼서 접속화기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허가바랍니다 네 허가 아까 여기 풀, 나무, 나무 쪽으로 아니 여기 기원 쪽 있어요? 어디요? 그러니까, 일단 인 라이트 허가더 컸어요. 아, 아까는 그치. 일단 에이트 치료 되셨나요? 각자 이동 네, 준비 나이. 되셨나요? 네, 블루 팀 준비 됐나요? 블루 팀? 현재 3번 혼자 고립된거 확인했어요 이동합시어 블루팀? 어. 네 어, 로커스입니다 로커스님 현재 위치 어떻게 되십니까? 지원좀이던데요 음. 어, 현재 레드팀 위치로 다시 레이블주실수있으십니네 전부 서쪽으로 해서 이동하습니다 어, 스파르탄이고 현재 어 아군 지원 헬기가 요청이 불가능하므로 어, 이제, 탱고2 쪽에는 아, 쪽에 는에어폴쪽 이동해서 적 헬기 노력해서 2차에 있는 에어포트 쪽에 있어포트 쪽에 있는 에어포트 쪽에 있는 에어에 있는 에어포는길어포트 쪽에 있는 어에있어요있어있 아리치즈, 죠금 h s k me. I'm t h s h k a m e I'm s m s m s m a m e i s m same. I'm t h s m 아까 그 저희 사격했던 곳 탱크 있던 쪽으로 해서 쭉 이동할게요 탱고 어 맵상에 탱고2로 이동하겠습니다 그이동로 간에 적군 지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있으면 노액해서 습니까? 아... 일단 거리가 멀지 않아서 일단은 그냥 이동할게요 추가적으로 현재 진행 방향 북쪽 어, 도로 입구 쪽으로 해서 에이티즌 필요합니다. 그 BMP 하나 있었어요 블루팀은 빨간색 집쪽으로 이동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아마 BMP 하나 보이실거예요아 저거 BMP있어 잠시만요 네. 파파, 파파 등장봐라 파파 등장 아 현실 도착했는지 현재 탱고1지역이고, 탱고2로 이동중이라고 할래? 어, 확인, 아.. 이동간에 부상자 없었는지 아 이동간에 부상자 없다고 할래? 아.. 확인 노약할거인가? 어, 에이티, 블루... 에이티 잠깐 일로와보세요 에이티, 컴온! 아아고 RPG-26 음. 한개 노약했습니다. 현재 블루팀 측에 있습니다. 어 뭐야 사라졌네? 어, 아, 어, 아, BNP 이거 제우스상으로 삭제된 것 같아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 진짜 빨리 탱보트로 진짜... 빠르게 뛰어서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가세요. 방향 정어 가야 됩니까? 요 14도 방향으로 쭉 가시면 돼요. 이 쪽에 아군이 있습니다 전방에 아군 아군 아군 아군 또 왔네 <웃음> 맨 우, 우측에 있는 회기맨 우측에 있는 첫 번째 해기, 탑승할 수니다 b 그냥... l u 제 우측에 탑승. 도 탑승, 탑승. 아파파파파 팀. p 파 등장 팀. 송 a p a 팀. 파 a 이제 헬 Papa, 팀. Papa, 팀. Papa, 팀. Papa, 팀. 확인 마지막 탑승자 보고해주세요. 파파 먼저 이름. 파파 먼저 이름. 이 파파 이루, 전원 탑승완료. 팀 뭐지? 음? 한분안타셨나 아직? 밖에 누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기 보트 가는 거 아, 오른쪽이 대 네, 오이명 아, 내고 따로 가는 거아니에요 여기. 네. 따로 보고 가은게 없어서 모르겠네요. 한명멘 다운. 어, <웃음> <원칙으로. 원칙으로. 원칙으로. 웃음> 좀 아, 파파티, 외적하기 아, 우에는초가는는여어저우에는우측에있는 첫번째 을에여고요치기에에있에는 여기 는여어에는에는어에는 어, 여기 고우치기는고치는 아, 여기 고우는고우어요 네. 아, 다탔어다그어다탔어다 탔어요. 다 탔어요. 다 어우, 지금 깜짝 어... 아... 뭐... 매달아와서 형아도 있는 거야? 어... 매아와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